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점의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프랭큰블러 시계이고요. 프랭큰블러 시계입니다. 두 시계는 아주 비슷한 시계이고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이 아주 비슷한 시계입니다. 두 케이스 모두 18K, 로즈골드, 와이골드입니다 뒤를 보시면 여러 가지 각인이 있고요. Master of Complication. 이 시계의 레퍼런스 넘버는 6 8 5 0 s c 고요 로즈골드 또한 아래를 보시면 6850SC s u n s 입니다 이렇게 Master of Complication이랑 똑같이 써있고요 시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고요 12부터 돌아가서 11까지 그리고 날짜는 없습니다. White gold 시계 또한 없고요 시계를 보시면 약간의 물결무늬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간별로 약간 뉘어져 있습니다. 가운데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사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침을 보시면 이쪽은 살짝 의 야광이 되어 있는 시침과 분침이 있고 초침이 있죠. 반면에 와이크드는 빛을 바했을때 이렇게 블루 헨스로 까르떼와 비슷한 색깔의 블루 헨스로 시침, 분침, 초침 모두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모서리도 약간 들어가 있는 형태이고요. 가운데가 살짝 올라와 있는 형태고이 시계 또한 똑같습니다 그리고 12시쪽에 선셋이라 쓰여 있는 것 반면에 이 시계는 플래티넘 로터 이 안에 로터가 들어가는데요 두개다 오토매틱입니다 로터가 돌아가는데 플래티넘 로터라고 쓰여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선셋, 선셋 그리고 6850의 특징은 옆에서 봤을 때좀더 두드러지는데요 쌍크 블러 크라운이 있고 옆에도 이렇게 커브가 되어 있죠. 이렇게 커브가 되어 있고 유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손목에 착 감기는 느낌을 주는 시계입니다. 두 시계 모두 이렇게 핀 버클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커브가 되어 있고 핀 버클 버클 또한 18K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랭크 룰러 6850SC 제품을 보스 골드와 와이 골드 이두 제품을 아주 간단하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더보기를 가시면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짠!